Thank you. 안녕하세요 준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019년도 봄 코디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법한 흰색 셔츠 혹은 흰색 카라티를 활용하고 간단한 색조합을 통해서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2019년도 봄에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록을 남기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좀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보시죠! 첫번째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녹색 무지 맨투맨과 흰색 카라티를 바탕으로 한번 롤업한 아이보리 색상의 바지와 흰색 카이탑 컨버스를 함께 코디해봤고요 지유의 진청 바지도 마찬가지로 한번 롤업하고 검은 컨버스와랑 코디해봤습니다 카라로 포인트가 더해져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느낌이에요 두번째도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 있는 노란 무지 맨투맨과 흰색 카라티를 조합했고요 아이보리 바지와 흰색 하이탑 그리고 한번 롤업한 지우 연청 바지와 아디다스 흰색 신발을 함께 코디해봤습니다 노랑, 아이보리, 연청에 흰 카라가 더해져 봄에 공원을 뛰어다닐 것 같은 개구장의 느낌이 납니다 세 번째는 스파우에서 나온 주황색 맨투맨과 카라티를 조합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보리 바지를 롤업하지 않았는데요 핏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청 바지와 검은색 컨버스화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코디해봤습니다 오버핏으로 잘 빠진 맨투맨과 어느정도 통이 있는 바지들이 잘 어울리고 흰 카라로 포인트를 줘서 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번째는 스파오에서 나온 버건디 색상 해리포터 맨투맨과 흰색 카라티를 조합해봤습니다 아이보리 바지를 한번 롤업하고 이번에는 신발끈을 뒤로 묶으면서 포인트를 줘 봤어요 진청 바지와 흰색 카이탑도 같이 코디했고, 새롭게 연청 바지와 흰색 카이탑도 코디해봤습니다. 카라티와 함께 입은 버건디 색상 맨투맨이 빨간선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신발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어떤 바지와 코디해도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섯번째는 르반 제품의 회색과 노란색 티를 흰색 카라티랑 함께 코디해봤는데요 옷의 겉면이 수건 같은 재질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노란색이 앞서 소개한 맨투맨과는 또 다르게 정말 예쁜데 그림자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이건 진청 바지와 흰색 하이탑으로 코디해봤습니다 뒤에 뛰어나가다 라는 뜻으로 적힌 문구가 예쁘게 포인트가 되고 길이가 약간 짧아서 레이어드를 통해서 정말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반에이지 제품의 검정 무지 맨투맨을 흰색 카라티와 함께 코디해봤는데요. 아이보리 바지와 검정 컨버스화를 통해 완성시켰습니다. 검정색과 흰색이 전혀 반대되는 색이지만 오히려 흰색 카라와 레이어드가 포인트로 예쁘게 잘 코디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은 어떤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웃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제가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